굿모닝입니다 지금 오늘도 일입니다 태연아? 태 태연아? 아 태연아? 태연아? 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미국으로 다시 가야되는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여기야? 아니 여기 밑에 아 맞다 여기 왔다 갔다 할때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치 다들 마스크 썼지응 아, 그럼 그래, 가보자 오페 왔습니다 오페가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계속 먹었던 거랑 오늘 일정은 부페를 먹고 어, 코로나 테스트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내일 미국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요 누구나 먹을까? 먹을래? 어톤 Yeah. and this uh, and and uh, ham yeah. thank you. <놀랄> <놀랄> <놀랄> <놀랄> <놀랄> 단어 달라. 했어.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단어 주는 거야. 맛있는 거 되게 먹어봐. 이거 맛있어. 거의 다는거 아니야? 아니야, 안거 아니야 여긴 좀 달라던데. 이쪽인 거 같다. 여기인 것 같다. appointment for the covid test. Yeah, covid test today. Okay. o u h e t r o u b e r p l e a s 1022. d you f i out information o yeah. a Online. Ah, we don't have a r e d g e r o a s r e s n o u e need passport number. y e a y o u Are you just for two nights? Yeah. The antigen? The antigen. Is... 30달러 per person. 30달러? 30달러. It is not free? It is free when you stay three, three nights with us. 아 근데 30달러? 한 사람. 으로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를오 뭐야 진주 찾았어. 이거 아니야 진주 문제는 내가 빨리 아, 수야겠다. 어? 빨아야 되는 거야. 수야겠다, 수야겠다. 빨리 거. 빨리 산소해야 돼요. 비맞으어요 아이. 불안해 습니다 비가 마지막 저녁이니다 원제로 투 투. Do <목소리> y 랍스타 비스큐를먹고 메인은 스키니 스키이트이트이트 스테이트 e Steak. s t e a 니다 o c u s Bango. 터 a n g o 랍, 랍 랍스타 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